네, 안녕하세요. 명석하담입니다 네, 아, 오늘은 여기 한달 전에 제가 비 오는 날에 네, 왔었던 곳인데요. 네, 오늘은 28도 정도 되는 아주 네, 더운 날씨에 한번또 네, 찾아왔습니다. 네, 여기 공사 중이라서 네, 저번에는 차를 밑으로 좀 끌고 내려갔었는데요. 네 오늘은 차를 네 여기다 대놓고 네 걸어서 내려가 볼게요 네 내려가서 탐석을 네, 시작해 볼게요 아네 지금 보시면 여기 네 여기 안에는 물때가 껴 있고요. 네, 저번에 왔을 때보다 물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네, 물이 상당히 많이 늘어서 저 안쪽으로 좀 가서 네 한번 또 찾아봐야 될것 같네요. 이 문양석인데요. 여기, 아, 뒤에 뭐, 공사하고 있어서, 네, 좀 따르는 소리가 많이 좀 나는데요. 여기 보시면, 네, 여기 머리 부분이 있고요 네, 여기 다리, 이렇게 있고, 꼬리도 나와 있고요 네, 여기 보시면, 또 혀를, 내밀고 있는 네또 그런 어, 대형견이 보이는 또 문양석 네. 보시면 네 빗자리 좋고요 네, 빗자리 좋고 네 문양이 정말 잘 들어간 또 그런 대형견 문양석. 네또 저기 소품 네 인상석이 또 보이는데요 아. 네, 네 보이는데 네아 소품인데 굉장히 동글동글하고 이게 눈에 포인트가 잘 들어가 있고 네 입도 잘 나와 있어요 네 아, 여기 보시면 네 <웃음> 네 콧물도 이렇게 흘리고 있는데 이거 닦아주고 싶은데 네안 닦이죠 자네아 소품인데 이렇게 돌이 아주 그냥 네 감자 같이 딱 생기고 인상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게 아주 재밌는 네, 네 우리 네. 감자 감자 인상석. 네. 인상석. 하고 이동을 하는데 이게 아주 또 색, 대색이 네. 굉장히 좋죠. 한번 찍어 볼게요. 네. 여기 보시면 뭐 이런 이런 배경에, 뒤쪽 네, 까만색으로 아주 포인트가, 네, 잘 들어가 있구요. 이거는, 어, 뭐, 네, 사람을, 이제, 동상을, 사람 동상, 뭐, 그렇게, 네,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 네, 또 그런 돌. 짠. 네, 뭐, 뒷면은, 네, 아무것도 없구요. 아, 네, 지금 요거, 저기서 저거, 이 소리가 또 상당히 또 크네요. 네 이제 다음부터는 네 이런 날씨면 네여기 슬리퍼 신고 오는게 더 편할 것 같네요 반바지에 네어아뭐물 안에 뭐 하얗게 네 동그랗게 있어서 뭐 네. 머리인가 하고 했는데 네뭐 그렇게 보기에는 네, 상당히 무리가 있구요. 음 네, 제가 요새, 네, 인상석을 굉장히 또 많이, 네, 보는 것 같은데, 네, 눈, 코, 입, 네, 이렇게 있고, 네, 여기 한 줄이 가 있는데, 어, 네, 이등병, 2등병인가요? 네. 2등병 인상서. 자, 한점 또. 소개시켜 드리고요. 자, 아, 네. 물탐하다가 지금 장화에 물이 엄청나게 들어가서. 물좀 빼고 진행할게요. 아, 양말, 양말이 좀다 젖었죠. 네, 다음엔 아, 제가 지금 달톱 정리가 안돼 있기 때문에, 어 맨발을 좀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자, 양말은 이거 벗고 삼석해 볼게요. 네, 여기. 네, 바위에. 이렇게 보시면 살짝살짝 살짝 그림이 네, 수림으로 네, 나올 뻔 했는데, 이쪽도 흠이고, 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아쉬운, 이건 또, 문양서. 네 어, 차돌 인데요 지금 물 안에서 보면은 어, 뭐 문양이 좀 들어가 있는데 한번 이 한번 빼서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아, 보시면 네, 여기 사람이 이렇게 팔, 팔을 앞으로 하면서, 네, 발도 막 뛰어가는 네, 문양이 네, 이렇게 모자를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재밌는 또 문양이 들어가 있네요. 여기는, 네, 이쪽은 좀 아쉽지만, 네, 이쪽에 면이 좋고, 네, 그림도 포인트가 잘 들어갔기 때문에, 네, 괜찮은데, 다음에 더, 네, 좋은 돌을 찾아서, 네, 또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네 <웃음> <웃음>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까지 찍고 네, 제가 저쪽 오른쪽으로 해서 오늘 탐석을 해봤는데요. 네, 다음에는 저쪽으로 가서 네, 한번 탐석을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 네, 오늘 영상은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